아침부터 비가 오네 네 안녕하세요 김작학입니다아 오늘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바로 인사를 드리는데 늦어가지고 지금 바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주짓수 시합이 있는 날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저도 출전을 하려고 했지만 아, 지난 극진가라대 경기에서 그 발목에 제가 골절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시합은 포기하고 이번에 출전하는 저희 팀 선수들 응원도 하고 제가 주짓수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좋은 경험도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팀 루츠 간석이라는 그 브라질리언 주짓수 팀에서 주짓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변명인가요? 지금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회사를 야간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대에서 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체육관에서 출전하는 팀 선수들 몇명 만나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신호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아 바뀌었다 부지런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불안해 <웃음> 그반장님 얘기한 게 이거구나 15분 밖에 안 걸린다 15분이요? 어. 야너네 개체 끝나면 은 과하게 먹지마 과하게 뭐지? 먹으면 큰일나 그냥 그 에너지바나 지금 뭐야 바나나 사니까 바나나 같은 거 먹고 야 찬아 너도 처음이지? 시야네저 씨앱 처음이죠 음. 다 비기너잖아 어, 아 민범이 어, 아닌가? 나 비기너는 데 아는 단독 무슨 어. 하고 마스터 가아 지금 그쪽 출전선수 없어서? 어.. 개발됐을것 같아 <웃음> 아, 그냥 아니 그냥 하는 거지 뭐 나는 저도 내가 생각하고 온 기술만 어. 써보려 그래 원래 실전에서 자기가 연습한 것만 <웃음> 써먹으면 그게 진짜 잘한 거야 그게 진짜 잘한 거야 응. 그래, 난 생각한 것만 딱 하려고 원래 타격 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시합에 딱 나가잖아? 그러면 정신이 없어 진짜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래 그거것 어. 근데 내가 이제 연습한 거를 써먹고 그러면 은 그게 진짜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되게 초심자들한테는. 근데 확실히 친구들이 안 떨리나봐요. 엄청 떠들면서만 해. 나 같았으면 그냥 명상이지, 명상. 눈 감고 이러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 <웃음> 어, 1 아, 0개 경기장 도착했는데 어우 저 사람 엄청 많네요. 일단 쓱 돌아다녀 보다가 저어저어 선수들 하하하하. 시합 영상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칠라서 아 대기하고. 됐다. 됐다. <웃음> 한타야 아, 이제 좀 떨리지? 떨려. <웃음> 와, 떨리네, 떨리네. 지금? 제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지타 지금? 지금? 지금? 아금지니다 여기서 하는지 오케이. 우리 관장님께서 스텝증을 주셔가지고 가까이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잡고 당겨! 당겨! 끌어! 등겨! 그렇지! 돌아! 일어나! 밀어, 밀어! 그렇지! 나이스! 자세 유지해! 자세 유지해! 그렇지! 올라가!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그렇지! 응.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응.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하단 2분! 자세, 자세 유지해! 가세요. 자세 유지해! 나 처음!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웃음> 역곡 란테즈지수 박근원 선수 지금 안 오시면 실격 처리하겠습니다.